온실에서 피어나는 훌송이의 꽃. 오늘은 어떤 꽃을 가지고 왔나요 안녕하세요, 꽃그른입니다. <웃음> 휴방 중에 이렇게 로스아크 녹화를 킨 이유는 제가 이 바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각인서를 이제 절실한 구원이라는 각인서를 샀어야 됐는데 제가 모르고 저주받은 각인서를 사버려가지고 그걸 이제 좀 파괴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멍청한 짓을 했다면 아니 내가 졸려가지고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이 저주받은 각인서 아니 저주받은 각인서래 저주.. <웃음> 저주받은 각인서 이씨.. 절.. 내, 내 눈으로 봤었을 때는 백퍼 절실한 구원 각인서였거든? 내가 이걸 누르고 이제 구매를 눌렀었단 말이야 근데 사진 거 보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형 각인서가 사진 거예요 지금 400원이나 차이 나네 8 6 0 0골이나 하는 건데 내가 이거 저주받은 인형 내가 쓰지도 않는데 이 각인소를 내가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쓸데없는 이 저주받은 각인서를 확인시켜 입력고 합니다 이거거든요? 저주받은 인형 각인서? 이걸 이제 20개를 사용을 하면 뭐 이건 편집자가 알아서 설명을 넣어줄 거예요 각인서는 뭐, 직접 각인 뭐, 기술을 음. 배워 기술의 효율을 올려주는 시스템으로 각인서는 등급별로 20권씩 배워야 활성화 포인트를 올릴 수 있어요 각인서로 배운 각인은 반지에 각인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각인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만원이나 넘는 이 각인서 하나에 만원이나 넘는 각인서 잘가 가. 이거 누르면 그냥 진짜 파괴되나? 이거 뭐 다른 데다 못 파나? 잠깐만요, 이거 다른 데다 못 파나? 자파상점? 자파상점이 어딨지? 여깄네? 뭐, 뭐니까, 어쨌든.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분접하게 되니? <웃음>